늦게까지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늦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웃음>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득 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지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을 좇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그 명한 대로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는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 희망적입니까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가 희망제로인가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옛날 한국의 이솝의, 이솝 이야기 솝이에보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금 나와라 뚝딱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은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보다 수천 배더 강력한 무언가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신다. 같이 보자. 무언가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무언가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어디 계시냐 모른다 그러나 내 안에 계셔 어디에 있느냐 모른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느냐 내 영에 계신다 그랬죠? 아멘. 네. 같이 알아 성령님은 아멘. 내 영에 계신다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그 뭡니까 교육하면서 면접 겸 상담 겸 제가 어 임직 받는 그 기분이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더운데 에어컨을 트세요. 사계절 에어컨이고, 사계절 저기 뭐야, 논평이란다. 아니, 아니, <웃음> 사계절. 히타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에어컨 틀 더우면 에어컨 틀으세요. 여러분 덥습니까? 얼른 에어컨 틀어. 에어컨 틀어진 게 이모양이야? 18도로 해, 18도. 예? 명예권사님들 때문에. 불이 있는데 뭘걱정이 불이 있는데. 뭔 말하려다 지금 이렇게 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잠깐이 좀 짧지만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님에게 와 보니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여러분 저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줄 성령에 찔날라 할줄 몰랐다니까. <웃음> 우리 순천 순천에서 오신 우리 고향 집사님 찔날라가 뭔지 아시죠? 찔랄라 하면 찔러서 사람들 다 알아. 그냥, 니 나노 찔랄라, 뭐 이런. 좀 세속적인 표현에서 전부 합니다만. 그 권사님의 간정을 들었는데, 주님이교회 와보니까, 여자도, 남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뭐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다막 성춤을 춘다는 거예요 오, 뭐 이상해. 왜? 본인이, 당신이 교회에 나갈 때, 이런, 영적 인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나가본 적도 없고, 나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옛날에 많이 다녔지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이상한 교회를 내가 할 줄은 몰랐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한번 짧지만 잠깐 간장하세요. 근데 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영적이면서 이러면서 저러면서 집에 와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고 확매체가 돼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시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자기 안에서 걸러요. 한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걸르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걸르고, 또 걸르고 걸르고 그러면 초창기에 은혜 받던 이것이 식상하게 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야성이 묻어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다 걸러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성경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매체가 된다 그러면서. 근데 자기 딸이 또 신학을 했어. 또 미국에서 있었어. 이랬었어. 저랬었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와서 영적인 이야기 하며 딸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만 남편도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가 이렇게 소형점 출을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때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도 우리 교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니까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쇠기의 경이기니까 안되고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영적인 이야기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딸이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늘 집사님들 다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야가 다른 데 나가면 엄청난 사역자가 된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핏딱해도 나가서, 나가면 목사님 대리가 되는 거예요, 다. 아, 희한해요, 하여튼.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속속이고 거짓말하고 문제야 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보면 사역자로 통과 베져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성교, 외국에, 베트남 이런 성교에 가보면요. 애들이 다 축사 사역을 다 해버려요.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딴데 쳐다보고 는데 앞에서 주로 서는데 앞에서 다 쓰러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뭐야?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자기들 놀래.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상당히 인텔리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 와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집사님한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수술 받으려고 했던 어깨가 치유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신기하네. 한번 오니까 두번 오게 되고 두번 오니까 세번 오게 되고 또 사모님한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춤 사기 오자마자 성령춤이 막 되어져 버리고 신학을 했던 딸이 지적인 딸이 영성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칼빈, 칼빈 대학교 교수가 박사원장이 우리와서 성령에 불받고 을 뒤집어져가지고 영성 목결를 하니까 이제 신학적인 이런 교수 이런 자리가 싫대요. 다 때려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삼각산 기도원,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이 삼꼭대기 바위 안반, 안백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 자기따라고 40일 동안 계속 올라다니는 거야 40일이 뭐야? 그렇게 성령의 능력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 받고 수시로 여기 와서 또 아들이 암 걸려 가지고 죽는다고 엘레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다 예수 검타고 그랬는데 성령의 불 받고 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움직이도 못한 아들이 이제는 움직이고 지금 다리 걷고 목발 짓고 지금 재활을 운하고 있어요. 자, 체험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 딸도 이제 엄마를 미국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해주는데, 크루즈 여행하는데 그큰배 있잖아요. 그게 7천명이 들어요. 가 크루즈 여행하는데 그 배. 승무원들과 함께.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맨날 성리에 불받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우리가 제일 날라이 집사님 같아요. 신앙에 제일 한다하고 삐딱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 보여 얼굴 스타일이 항상 얼굴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얼굴 스타일이야 속은 안 그러는데 근데 가서 그 딸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국의 미국사람들다 크루즈행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근데 딸에게 막 사역을 하니까 딸이 막 <웃음> 혀가 막 나오고 어깨가 막굽고 손가락이 막 돌아가고 팔이 막 돌아가고 막그니까그 속에 있는 영이 인제 깊은 터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 안에서 숨어 있다가 네. 음. 터치해주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엄마 나가는 교회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엄마가 음. 벌써 사육자로 통감해가지고 엄마니까 미국에 와서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면서 같이 있으면서 괜찮지, 조치해, 좋지, 조치했는데 좋지 실제로 엄마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 딸이 막 혀가 나오고 귀신이 막 드러나고 꺼꾸꺼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럴 자면 교회 매일 가서 철리가서 이렇게 할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며 보니까 목사님의 사역하는 것을 딱 보니까 귀신이 누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어깨를 탁 쳤대요. 이제 그만 나가, 그만하고 나가 자유할지어다. 그랬더니, 굳어있는 온몸이 다 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딸 어깨를 툭 치면서, 이제 그만하고 나가! 그러니까 싹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면접 같이 이렇게 간중을 잠깐 들었는데, 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 사람이 제대로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확 변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회복이 되고 부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있으면,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너 나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랴? 너희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니까요. 언제? 구약에서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하면 다 끝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근데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내가 현재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질문 내용이 달라져요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어보실 때,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이 그랬겠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득,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신이 먼저 임하고,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신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의 골짜기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방팔방에 뼈다귀가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돼서 뼈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이 뼈다귀들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있다가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신 아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니가 내게 임하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은혜스러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고 5만명에서 한 7만명 10만명 가까이 온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략 보면은 그런데 주님에게 오면 그때부터 구설수에 오르게 돼요 왜? 구설수에 오르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이단심이 붙은 교회 이런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신앙 생활을 나름대로 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데에 빠졌다 미쳤다 신천지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하나 봐요 그런데 나도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왜? 기도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고 철야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검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만나는 사람보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계 한가닥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그들이 알아서 착착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입장을 대변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야 나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도 않고 내 입장을 대변해서 뭐가 이렇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다 붙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핑계 끌어 내가 늙어서 하나님이 자꾸 가라 그러니까 나는 말못 말, 입에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지 사실 모세처럼 말 잘하는 사람 지도자가 없어요 핑계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서 말, 잘, 말 잘하는 아론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등땜에서사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에스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하니까 에스결이 참을 수 있고 말하게 되고 대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가 힘이 있겠느냐? 희망이 있겠느냐? 이 뼈가 말라서 아주 말라서 서로 뒤집어지고 막이 뼈, 저 뼈가 그냥 산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뼈라도 희망이 있겠느냐? 희망이 제로이냐? 아니냐? 너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스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뭘 알아? 하나님의 용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용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스갤에게 너, 말씀만 전하라! 대연해라! 외치기만 해라! 내 마음대로 한번 선포해 봐라 뼈들아 붙을지어다 뼈들아 연락할지어다 말씀을 전하니까 뼈가 우드득우드득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죽은 뼈따기들이 해골바가지들이 거꾸로 거꾸로막 맞춰지는 거예요 욕순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욕순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의 은혜가 있어요 거꾸로. 지금 내가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에게 임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가서 선포하니까 뼈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뼈들이. 여러분,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한 기도를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를 삼하세요 주님, 간절히 삼으고 나서 붙을지어다! 회복할지어다! 허리야 나을지어다! 다리야 나을지어다!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날때까지 기도해야지. 더 은혜를 충만히 더 받으세요, 그냥.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붙을지어다 뼈들아 붙을지어다 음? 근육이 붙을지어다 살이 붙을지어다 네. 건강할지어다 우정육부가 튼튼할지어다 네. 정신이 맑아질지어다 네. 알겠느냐 이장현아아시겠 싸웁니까? 아멘! 그게 아멘! 그렇지! 네. 아멘! 날 보고 한번 해봐, 이 자구야 <웃음> 자, 자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자, 나는 할수 있다! 시작! 해봐! 나는 할수 있다! 부끄러워 하기는 같이 해봐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Yeah. I can do it. Yeah. We can do it. Yeah.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있다할수있 yeah. 아, 또 오랜만에 한번 문자 쓰려니까 엄청 쪽팔리구만.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역순이 있다. 거꾸로의 은혜가 있다. 겉으로는 쫄딱망하고 별볼일 없고 가난하고 머리도 다 빠져도 거꾸로의 은혜가 있어요. 나 머리 나게 될 줄로 믿어요. 네. 네. 네, 머리 나게 될줄 몰라요. 여기 우리 교수 머리 제일 많은, 사, 머리카락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요? 한번 봐야지. 우리 최신 권사님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 내 머리에 다 붙을 지어다! 아니, 거기 흔드시네. 권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시기 전에 다 나한테 이식해 주시고 가셔야 돼. 아멘. 아니래. <웃음> 아니 그래도 사돈이신데. 너무하시네. 큰큰 사돈은 안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작은 사돈한테 이야기해야지. 김정철 장로님의 머리카락인내 머리카락 다 붙을지가다.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이동진 집사 머리카락이 내 머리 내머 아니 참저 집은 가발이지 참 그래도 그 가발을 좀 빌려줄게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진장한 집사님 머리카락이 남은 머리카락이 나이게다 붙을지 할렐루야 에 아니래 이게 나 환장하네 나, 나 어떻게 해 사모님 머리카락이 나게 다 붙을지하다 그리고 사모님은 일본사람처럼 사무라이처럼 머리가 될지하다 이런 소리하면 깔깔 웃고 졸음이 다 깨고 영적인 소리하면 꼬박꼬박 졸음나 아유 참자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같이 하겠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사사, 주시옵사사. 할렐루야 예.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떤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 요 정도 예.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구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사는데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 내려놔야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거 해 보고 저거 해 보고 물론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사지만 결국에는 헬라인들이 가서 복음을 막 삼단 논법으로 지혜롭게 잘 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에만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연락해서 붙었는데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살아 있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네. 뼈가 붙고 살이 있고 힘과 근육과 그런 신경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기가 불어야 돼요. 생기가. 우리가 눈, 코, 입이 있고 오장, 육부, 겉모양이 있고 정신과 육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죽은 자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는 뭐냐? 결국에는 성령의 바람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생령,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분유마,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 예수님께서 지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후. 그때부터 기도할 의지가 생기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생겨나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는 생기인데 그냥 생기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지한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어떤 범위가 있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우편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막 쏟아붓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겔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큰 거기 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막 살아나고 생기가 사랑해서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선포해봐라 오늘 말씀의심시거예너 선포하라 너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너태어나라내 마음대로 선포하라 미국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서 바다에서 미국 전체를 다쓸어버수 있는 그런 강력한 허리케인이 부는데 그게 인공위생이 막다 보이잖아요 지피하는 데, 그 지피하는 데가 중간에 있어서 바람이 계속 귀신 소리가 나면서 부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오지 않게 해주시옵서 비가 안 오면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백인들, 흑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허리케인 때문에 플로리다 플로리다 사람들이 막 600만 명. 응? 뭐 20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여서 다 피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피하는 현장이 거기에 중심에가 있어요. 근데 태풍이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카리브의 바다에서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요. 주님, 우리 태풍 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옵소서. 끝나나자 비행기 딱 타고 반대로 이동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싹 쓸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미 나와 있지만 내 영혼이 바로 사는 게 뭐냐 말씀 붙 잡고 성령의 기운을 하나님의 신에 쭉 만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결은 어제 예수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는 과정을 온몸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40일 동안 우편으로 잠을 자고 그리고 391일은 또 왼쪽으로 돌아서서 잠을 자고 누워서 이런 음식을 먹는데 제일 거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밀 플러스, 보리 플러스, 콩 플러스, 팥 플러스, 조 플러스, 귀리 플러스 이것을 개떡을 만들어서 아주 거친 거친 곡식으로만 개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데 개떡을 만들어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걸로 불을 불붙는 재료가 아니고 사람의 똥, 사람의 인분을 말려서 그것으로 개떡을 불 피워서 개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친 음식을 통해서 온몸으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스님을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잠자리도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가운데서 먹는 것도 편하게 밤, 아무거나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신들의죄 문제다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우상의 찌꺼기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성리의 능력으로 태워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이 맴돌고 있는데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서 있는데 접속이 안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접속을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네.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새 성전에서 새 술이 되어서 완전히 새 부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새 술이 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도 은혜의 질문에 잘 대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야, 너 이제 망하게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능력이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남편 아내 자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려면 내가 누군가가 가정에 교회 누군가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하면 감동받은 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더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내가 안 하고 싶지만 너가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디고 기도하고 그러니, 내 주변에는 죽은 뼈들이, 뼈다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회복시킬 것이다. 에스겔, 너의 기도 때문에, 너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마른 뼈다기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더라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에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운명은 정해졌어 망하는 것이 정해졌어 아니 아예 망했어. 오래 뼈다귀들이 오래서 다 흩어졌어요. 포로로 다흩어졌어 이런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 자녀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자는 너희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느냐 안돼 내려놔 벽다이 같잖아 근데 에스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가 기도할 때는 누군가의 직계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가족, 식구들에 의해서 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봐. 음. 운명에 대해서뭐 저는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 위해서 20년 만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사모님하고 결혼 안 하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모님하고 결혼을 딱 하니까 사모님 집 식구들이 불교믿는 가정이잖아요.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장창 기도해야지 그런데 갈 때가 되니까 병 걸려서 가든 나이 들어서 가든 연세가 이제 기력이 약해져서 가시든 간에 기도가 미리미리 다 싸놓고 싸놓고 싸놓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도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운명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운명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누구한테 가면 미래 다한다 그렇게 또 사기치면 곤란합니다 네? 과연 이스라엘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싶지 않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면 저들이 회개할까? 저들이 내 앞에 돌아올까? 회개할 일만의 희망이 있을까? 장례해! 나를 영접할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 대한 장례, 민족에 대한 장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가 정을 지켜줄 가치가 있을까? 이네 자녀들이 지금 삐딱한데 내가 너를 보고 지켜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뼈들이 열락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늘 권능에 붙들리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슬기롭고 가장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어내라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아 열나할지어다 알았어, 알았어. 거기는 갈비뼈가 들어갈 자리야. 거기는 목뼈가 들어갈 자리야. 나와, 알았어, 나와. 뼈들이 알아서 착착착착착착착. 자, 손포가 얼마나 무섭고 손포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번 손포도 안 되면 백번 하세요. 백번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눈물이 막 나올 수 있고, 선포하는데 왜안 됩니까? 막 탄원하면서, 회귀가 되면서 팍!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신기도 인도할 때왜 악을 쓰면서, 왜 악을 쓰면서 막 강력하게 외치는데요? 왜? 외칠 때마다 능력이 팍팍 꽂혀요.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연발로 날기도 하고 면도날처럼 송곳처럼 막 쑤시면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못못 못 바뀌는 것처럼 막 팍팍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가 막확 살아나잖아요 불이 막 붙잖아요 불꽃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불꽃이. 할렐루야 네. 오늘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피곤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세요더 부르짖고 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임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회의들 머리를 맞대고